3월 4주차 전국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유지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는 각각 36주, 2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두곳 모두 1년 만에 실거래가가 1에서 2억원 감소하며 매매가가 집값 폭등 전인 지난 2019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대구와 세종시 집값은 각각 0.15%, 0.14% 하락했다. 두 지역은 시도 기준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진 곳 1, 2위를 기록했다. 집값 하락 추세가 장기화되면서 실내래에서도 집값 하락이 두드러졌다. 대구광역시에서 집값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은 수성구다. 수성구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집값이 26% 상승한 곳이다. 대구 내 8개 자치구 평균 상승률 11% 대비 상승폭이 2배 이상 컸다. 지난 2013년 수성구 수성동 일가에서 약 3억 5천만원에 분양한 수성롯데캐슬 더 퍼스트 84형 아파트는 지난해 5월 10억 6천만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올해 2월 같은 평수가 8억원에 거래되며 약 10개월 만에 2억 6천만원이 떨어졌다. 범어동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9억 2천만 10억 3천만원에 거래됐던 이편한세상 범업 84형은 올해 3월 7억 5천만원에 손바김었다 지난해 최고가와 올해 최저가 차이는 약 2억 8천만원에 달한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 성적도 크게 감소하며 현재 광역시 중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대구광역시 미분양 아파트는 4561세대로 집계됐다 세종시 집값도 1년 새약 1억원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20단지 호반베르디움모차 84형은 지난해 2월 6억 9천 8백만원에 거래됐다 1년 뒤인 지난 2월 거래가는 5억 7천만원으로 1억 1천 8백만원 하락했다 이 밖에 가락마을 15단지 중흥파크뷰 13단지 대광노제비앙 21단지, 에듀포레 등 대부분의 단지들이 지난해 최고 거래가와 올해 최저 거래가가 약 1억 원 차이를 보였다.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매물도 쌓이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아파트 매물은 지난 2020년 12월 1만 2천여 채로 최저치를 찍은 뒤 꾸준히 상승해 올해 4월 2만 8천여 채로 늘었다. 세종시 역시 지난 2020년 9월 2200여 채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올해 4월 4600여 채까지 매물이 증가했다. 여경희 부동산 알1 1 4 수석연구원은 대구광역시는 최근 공급량이 많았던 데 반해 세종시는 입주 분양 모두 줄었음에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며 지난해 세종시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청약 경쟁률이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 이라고 말했다. 이 여그는 전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거래 관련 세제, 대출 규제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 세종시의 약세도 이어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